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운 일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죠? 응. <웃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춥다. 정상이에요, 이거? 응. 어. 안 돼. 예, 별내 MT 반전다. 이 오, 오늘, 오, 이천 응. 오늘 이천 해룡산. 면봉 있는데. 오늘 이천 해룡산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그 그, 그 뭐, 그 초입부터 그, 그, 해롱해롱돼 거리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 날씨도 아, 너무 좋고요. 우선 아, 이 이천 하, 시내 구경 좀 한번 아, 해보시죠. 거, 하, 너무 좋습니다. 이 이천이 땅이 유명해가지고 쌀이 좋잖아요. 오늘 그 모든 전기를 몸으로 다 흡수하고 가겠습니다. 아키바리. 감자님 또 기획품상. 기 이거 한 편.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더 볼까요? 아, 재밌죠, 여기. 둘레 아. 길인 것 같은데요. 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고 어필도 별로 없고. 예, m t b 라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꼭 거쳐야 될 등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초보코스로 인정. 딱! 초보코스인데도 다이내믹한 맛 다이내믹한 맛도 어, 있죠. 다이내믹한 사람도 없고? 네, 사람도 없고요. 너무 홍보하면 안 돼. 사람도 많이 와. <웃음> <웃음> 다 왔어, 다왔 아왜안 왔어? 한신님 지금 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 아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켜줘오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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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완전히 원실인데 체크하지 뭐 은상씨 음. 주말마다 그냥 좀 여기 좀 바꿔 봐봐 <웃음>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뱅크톤을 만들어 어, 어, 여기... 어, 여기 저 뱅크톤인데 지금 거꾸로 가봐야죠 그럼 뭐 안왔놨던저 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동네로 이어지는 어, 길이에요. 한번도 끊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 추울까봐 이거 장갑 기은 거예요? 네. 오케이. 송, 도대.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진짜 괜찮아. 네. 조가 재밌나봐막 소리질러 날려놨어 가가 갔다 올라가면 되가가야 뭐. 응? 쉽다. 그걸 뭐지? 그걸 뭐라고 해? 그래? 테마파크? 디렉킹? 용평 파크? 예 이천파크처럼 하나 둘셋 컷! 오 90년대 전형적인 댄스 토끼춤 형킹 <웃음> 어떻게 해? 그러면? 혹시 금 그렇게 파는 거 아니죠? 어, 맞습니다 <웃음> 안 사주면 땡깡부려요 <웃음> 지금 한바퀴 클리어하고 지금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가지고 해룡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보시죠 너무 힘듭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진짜 빌렀어요 진짜 여서 여기까지? 네 아유 뭘먼 데까지 오셨어 진작 오시죠 형님 아소문 듣고 빨렀어 진작 오셨어요 형님 아우 겁나 아 배고파 아 여기 아 후. 진짜 전기가 불어. 우리 같은 축하가 면 전기가 부러워. 아, 근데 좋네, 여기. 너무 좋아. 야, 힐링, 힐링. 힐링하니다 진짜 좋아요. 좋네. <웃음> 진짜 좋네. 아니, 여기 다음에 오실 때는 냄비하고 뻗어가지고 해가지고 도움 되겠죠? 그, 그, 그, 거기서 라면하고 끓여가지고 먹고. 명무 아, 명무형 스타일인데? 이건 놀랄까봐. 아니, 아니, 그게 <웃음> 괜찮아요. 예고 네, 아니. 울에도 좋겠네요, 여기는. 그래. 어, 누나도. 누울 때 한번 와야겠다, 여기 사실. 누울 때도 아니에 여기. 아예 배고플 어. 때는 전투식량으면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센트가좀 약. 아. 엑센트가 틀리잖아요. <웃음> 그대로 재놔야죠 <재현해야지. 웃음> 아, 전투식량이 찌개니다 예, 이게 제일 안나. <웃음> 그옥주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쵸죠 어, 아, 맞다. 전투식량 갖다 달러 그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냥 x 에서사다 빨리 올게열는그 전투식량 있잖아그 예. 가지고 이런데 이런 와서는 뭐, 취사 뭐, 못 하니까 그걸로 챙겨버리면 돼. 뭐, 그럼 그냥 어. 도시락 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일 인당 배낭이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와고 그냥 그거 하고 그러면 되겠네. 요즘 전투식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미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니까네. 하 하도... 그죠? 어, 재밌네. 진짜 단차가 어떻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와... 근데 여기가 커브 탔을 때 조심해야 돼. 좁아갖고, 깝깝합니다. 네, 깍팍하면... 이런 데서 너무 또 난리다 같고, 어. 이런 데가 위험하죠. 어, 어. 너무 또약점고로 왔는데. <웃음> 누가 아는 것 같은데? 단신이요. 르겠어 아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단... <웃음> 야, 올라가죠, 이제? 그럴까? 야. 아이 이리로 가라고 있어? 오수 <목소리> 저쪽으로 떨어질거 하하하 <웃음> 못하겠어 고! 오어뛰어고고고 점프 됐어요? 3cm 3cm? 앞바퀴만 <웃음> 들자 아빠 앞만 오아안 4cm. 안 집어 안 집어 안 집어 안 집어. 아 좀. 아 확실하게 지워야 되는데. 야, 우리 선수! 출발! 다른 것좀 이쪽으로 더빼이셔야될 거야. 뭐 여기서 에 갔는데. 오오오! 여깄어. 큰일 났뒤집냈어 잘다 제발 끝내마. 오. 더 가도 되는데 끝이야. 아 여기가 제일 멋있네. 음... 다시 또 가야 돼요 뒤로? 응. 네. 내려가고... 자. 아. 안 되겠다. 또 올라가는 거야? 응. 네. 아 누가요? 어. 응. 어. 와 반감상회 형 저기 아니, 약수터 있다며요. 그더 가야 돼 저쪽으로. 아 그래요? 아. 내려온거 같은 데야 아. 여기 도떻게 여기 낮잖아 낮잖아. 얘 금방 올라가 여기. 어 멋있어.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 저? 아, 저는 어디 저게 올라가는 데 좋아해. 키 크면서. 리다리야 혼자 찍었을 때 괜찮은데 영준형뒤 <웃음> <되게 잘 웃음> <웃음> 이천 해룡상해룡해로 합니다. 아, 뭐 어. 저러. 생명수. 해 나겨 드릴게요. 아. 야. 물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아. 어, 형제. 물을 주문다. 아. 예.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자 아. 전기 사시죠? 아, 사야 되겠어. 아. 전기가 사야 되겠습니다. 아, 사야 돼요. 이 바이크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겁나 장난 아니. 내가 힘들이안쓰게 그냥, 그냥 오늘 이 배터리 달려 있는 거. 네. 어. 그거 딱한번 페달질하면 천장 가는 거예요. 어. 아, 전기 타는 순간인데 일반 자동은 못 타. 아 그러니? <웃음> 그 정도예요? 어필을 따운처럼아 여기. 계단이 네? 있네. 아, 야 부적합이래. 그냥 가서 먹어. 안 죽어. 야너뭐숙늉도 먹는데 뭐. 저는 슈퍼에서 물건을. 아, 요거, 요거 치고 니까 2002년 약속, 약속 폐쇄. <crypto> 나 많이 먹었는데, 저기. 저는. 아 영상 찍 아, 짜장면 시켜 어이배 가. 오, 진짜요. 진짜. 어 짜장면 어머. 시키면 쭈이겠는데 아, 뭐 여름 날씨가 지루나 갑자기. 얼마나 어 오. 자, 반육 오, 올라간다. 아 배고파. 날겠는데자 이제부터 다운 시작합니다. 해룡산 다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Right like now! 오늘 네, 라이딩은 너무 좋아습니다 코스 짱입니다. 결례 화이팅 이팅 코스 소감 한 번. 아 어, 오늘 해룡산 해룡산인가요? 아 오늘 해룡산 코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직접 같이 어, 동행해가지고 같이 타보시면 정말 이 MTB 싱글길의 최 절정의 맛을 보게될 겁니다. 아, 완전 오늘. 해룡산, 해룡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그렇게 할때 내가. 아, 참. <자>, 어, <웃음> 어 자신 <웃음> <또> <웃음>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또가른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날이 있어요. 내리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뭐. 하다 못해. 사이다 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뭐.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국경 넘잖아. 네. 국경 가가지고 잘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 저기고, 이쪽에는 캄보디아고. 탄보디아. 중간에 이제 딱 하는 거 그러면 캄보디아 이제 딱 걔네들은 완전히 그냥 몇번 하는 애 담배 피우고 막 그래. 어... 그리고 식감에 해도 돼. 캄보디아야 그게 아직도 공산화 거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캄보디아. 그래가지고 싹 하면 맥공콤 예?